제 플레이스테이션 파이셔... 5 파이... 하면... 아이씨... 아이씨... 안녕하세요. 지구 최강 게임기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 제품과 제가 몸담고 있는 우주 최강 산업용 전자장치 제조사 어드벤텍 SKF M.2 2280 NVMe 제품의 콜라보 영상을 보여드릴 진행자 정레모입니다. 과연 전세계 게이머들을 유혹하고 있는 차세대 게임기와 미 합중국 우주선부터 최신 전투기까지 사용하고 있는 전천후 저장장치가 만나면 어떤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작비 고통 없이 상사의 게임기를 마음껏 분해하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시원하게 지원해주신 호스트안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호스트안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된 네모의 보스 어, 호스트안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컨텐츠 좀 뽑아버렸더니 정내보군이 플스5를 이렇게 가져오라고 할 줄은 몰랐네요. 정말 어색한... <목소리> 여러분 좋지 않은가요? 저희 플레이스테이션5를 화면을 보신 대로 회사의 협찬도 아닌 순수한 내돈내산으로 한 플레이스테이션5를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는 USB-A 포트, C 포트와 CD 트레이 버튼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뒷면에는 켄싱턴 어, 락부터 USB 3.0 두 포트, 아래는 램 포트, HDMI 전원 포트가 있습니다. 예, 사실 플레이스테이션은 OS를 설치하고 나서 남는 용량이 667기가 정도로 우리가 이제 네임드 게임 같은 경우에 다섯 개에서 여섯 개밖에 설치를 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고민이 되다가 지난번에 그 OS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소니의 그 플레이스테이션 OS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어, 추가로 어, 확장 M2 SSD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사항 중에 하나는 SSD와 그 방열판까지 내장되어 있는 어, SSD를 사용하라고 이제 그쪽에서는 추천을 했고요. 현재 이제 시중에 있는 걸 보시면요. 보통 SSD랑 방열판이랑 따로 삽니다. 근데 어드벤텍은 아까 우리 네모정군이 소개했다시피 어, 산업용이다 보니까 SSD에 방열판이 장착이 된 일체형으로 이미 테스트 그 QA 테스트까지 다 아, 거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내구성이 좋고 방열판까지 내정되어 있는 어, 어드벤텍 스토리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잠깐만요, 호스트님 저도 분량 뽑아야 되니 시간 좀 주세요 먹고 살기 힘든데 분량도 안 나오면 당장 때려치는 소리 나올 것 같네요 계속해서 SKF 스펙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산원형 PC 1위 점유율을 취하는 어드벤텍이 직접 생산한 장인의 숨결이 담긴 SKF n v m 이 제품은 현재 우주선은 물론 전투기에 사용될 정도로 그 특수성을 뽐내고 있는데요 기존 타사 제품이 스토리지 사고, 방열판 사고, 직구하랴, 택배 기다리랴 그리고 와서는 양면 테이프 붙이고 온갖 과정을 다 거쳐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방열판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자사 SQF 제품은 간단하게 이 하나만 주문하시면 됩니다 딴거 말고 이 하나만 주문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제가 특징을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4세대 PCI-Express Generation4를 채택한 NVMe SSD SKF-C8M 모델은 보시다시피 m.2-2280M키를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컨트롤러는 키옥시에서 나온 플래시와 함께 PS5018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용량은 이제 사용해, 사용한 용도에 따라 480기가부터 1.9 테라, 약2 테라까지도 다양한 용량을 가지고 있으시고요. 전 제품이 보시는 것처럼 방열판 일체형으로 나와 어떤 환경에서도 적절한 내구성과 그리고 강인한 제품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 분해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뜯을 때는 항상 어, 이쪽 디스크 입구가 있는 쪽을 놓고 밑에서 아래를 어, 아니 아, 거꾸로구나. 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치면은 뚜껑이 열립니다. 예, 뚜껑이 열리면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드라이버 아무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쓰셔서 풀으시고 커버를 여시고 예. 커버를 여시고 그다음에 이 커버를 열면은 일단 이렇게 놓, 놓으시고 여기에 이제 그 나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에 꽂아서 예. 이걸 풀러 주시고요. 예, 다 풀었으면 아래에 슬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롯을 장착하게 되면 요 PCB 보드에 80이라고 적힌 부분에 어, 스탠드 오프가 있고요 거기다가, 어, 얹은 다음에 나사로 다시 조립을 하면 됩니다. 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 그 박렬판 높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요 커버는 씌우지 않고, 어, 바로 어, 요 상태로 어, 조립을 하게 되면 예, 모든 장착이 끝나게 됩니다 호스트 안님께서 설치한 어드벤텍 sqf 속도와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sqf를 설치하고 나면 m.2 ssd 포맷하기가 뜹니다 m.2 ssd 포맷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포맷 작업이 실행되고 읽기 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드벤텍 제품의 경우 초당 5305MB의 속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콘솔 스토리지 내에서 m.2 ssd 스토리지로 게임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파크라이 6 게임을 이동하려고 하고 용량은 85기가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게임을 이동시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 중이라고 뜨는데 실제로 얼마나 소요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빠르기를 전혀 조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85기가 게임을 이동시키는데 총 33초밖에 안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 빠르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드벤텍 SQF가 설치된 상태에서 게임이 잘 구동되는지도 한번 확인해야겠죠? 보시는 것처럼 매끄럽게 게임이 실행되고 그래픽도 문제없이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SKF는 따로 방열판을 사지도 않고 저희 제품, 딱 저희 제품 하나만 사서 설치하면 끝난다는 편리함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용 PC 1위 기업인 어드벤텍이 만들고 전투기까지 활용된다는 사실만 놓고 봐도 그 견고함과 안정성을 저희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영상은 여기까지만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희 다음 판전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연에는 호스탄 정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보고 계신가 이런 거 뜨라고 어디 갔어. 재밌겠지라고 그래서. 어 됐어요. 잘했어잘했어 잘려만. 그 잠시만 이거만. 그 다음 회사에서는 나서지 마세요, 뭐든. <웃음> 너무 지가 막 이런 거막 너무 많아 갖고 뚝뚝한데 더 뚝뚝해 그냥.